안녕하세요, 라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그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투시투시클랜. 블랙입니다아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 저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블랙캐님그뭐 클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보통님 또 오셨네. 네, 아, 클랜 소개 한번 아. 해주시죠. <웃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랑, 어, 일단 간단하게 클랜 소개부터, 어,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음. <웃음> 어, 잘... 네. 왜온자나갔어내 <웃음> 쫓은 거 같은데. 음. 아, 저희는 뚜시 뚜시 클랜입니다. 단가요? <웃음> 그게. <웃음> 아, 좀 더, 좀더 디테일하게. 아, 디테일하게? 네네. 저희는 뚜시 뚜시 클랜이고, 만들어진 장을 만드는데 실력자 몇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거에 좀 저요. 어, 버스 타서 가는 팀입니다. 음. 팀워기 장점입니다. 아팀워기 장점인가요? <웃음> 오늘 <웃음> 오늘 그럼 어떤 마음으로 입맛실 생각이신가요? 예란기부터 어, 일단은 꼴등을 안 하는 게 목표고요. 아 꼴등 안 하는 게 가능하다면 음, 1등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1등까지 어, 어떤 맵이 자신 있으시죠? 산옥입니다. 아 산옥이 자신 있으니까요. 저만 자신. 아니 소지 소환자한테 의견을 안 물어봐 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아하. 오버하지 마세요. 가세요자 다른 팀 오버하지 마세요. 다른 팀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팀 저쪽으로 가세요. 네. 저분 계속 오시는데. 저 라르님 죄송한데 저분 욕해주세요. 아예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아니에요 ]처럼. 저희 팀은 욕하지 않아요. 아이해겠습니다부클렌장님 예, <웃음> 네아네아네자 어, 어, 그럼 아까 산욱이 자신있다 하셨는데 캠프알파거든요 네. 뚜시뚜시 네. 네 그럼 어떻게 불어하실 <웃음> 생각이신가요 뚜시뚜시클랜 어 일단 지난번 이어서 설때 저희가 알파 했는데도 그래도 일등을 어, 했어가지고 네네 일단 뭐 개인기량에 맞춰가지고 잘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아 개인기량에 맞춰서 재밌게 하겠다 <웃음> 네. <웃음> 오케이. 꼴등인 것 같지만 1등을 노린다. 이거네요. 예. 예. 그러면은 뭐야? 그 클랜장님 보시기에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죠? 에이스, 우리의 에이스. 저요라고 <웃음> 하신 분 누구죠? <웃음> 잠깐만 조용 해주세요 고블레장 나가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될것 같은데 <웃음> 너무하네 제일 잘하시는 <웃음> 분.. 저희 저희 네. 저번 저 아, 리허설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진님은 저번 리허설 때안 계셔가지고 <웃음> 리허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인디비주얼님이랑 성키님이 저희 팀에 있어요아 그래요? 인디비주얼님 그러면은 어, 어? 마이크 되시나요 지금? 네. 비빔면 먹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지금 말하기가 아. 좀 힘드실 거예요. 인디비 어, 야, 경기 전에 비빔면 드셔야 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님 <웃음> 한번 얘기 소 한번 듣고 가죠. 오늘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 에이스로서. 아 저요? 아 네, 잠깐만 앉아 계고 가. 아, 양강만안 잡히겠다 <웃음> 아, 알겠.. 습니다아 뚜시뚜시 뚜시뚜시 인터뷰 여기서, 마,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하시고 네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원들이 말을 조금 잘 못하시네 빵 있으면 돼요? 너무 멀리 안 가면 될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니요. 라르, 라르클랜입니다 어쩌분 보니? 음. 네 라르클랜 자 여기 팀장님 어, 엠브, 엠프님이신가요? 팀장님?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엠프님. 어, 네. 엠프님 어떻게 오늘 소감만 뭐 뭔데 해주시죠. 어떤 자수를 임하겠다아 <웃음> 제가 지금 네네. 이번에 그 10대 10 여러 팀 했잖아요. 보니까. 네, 네. 팀인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잘하시더라고. 음. 보니까 잘하시는데 그래서 좀 각오를 좀 비장하게 하고 왔어요. 아 비장하게 하고 오셨다. 발린각으로 음. 왔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달리고 <웃음> 그러셨다고요? <거> 음... <웃음> 네, 저희 좀 에, 그러려고 왔어요. 아. <웃음> <웃음> 이기신 분이 보시다까리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아, 즐거우신 즐거우신 분들이네. 네. 놀러 왔어요, 저희. 아, 우리 다섯 명 나왔다, 우리 들어올 네네. 사람. 열명다 아, 오신 것 같네요, 그죠? 음. 저희 팀이요. 아, 아, 한명한번 나오셨어요. 오, 다른 쪽에 시으나 자, 그럼 여기 에이스 누구죠, 시 에이스? <웃음> 팀장님 보시기 에이스다. 나이스님, 나이스님, 나이스님. 나이스님 어디 계세요? 나이스님 마이크 저거죠, 여기. 어, 여기요. 어릉해진네. 굿 여기. 나이스 굿. 보이, 보이. 어, 오케이. 어 아, 어떻게 마이크 like 되시나요 지금? 네. 아 이게 어떻게 호감 한 마디 해주시죠.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 이번이 그 새로 오신 분이에요? 아닌가? 제가, 제가 섭외했어요 제가. 아그 아까 그 나가신 분그 대신. 네네, 요. 이거... 네, 소... 아, 그 <웃음> 음, 알겠습니다. 여기 여성 유저분 계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어, 목소리가 되게. 음... <웃음> 자, 오늘, 네. 어, 어,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오늘? 어, 민폐가 되지 않게, <웃음> <넘> 1인분만 하자. 라는 <웃음> 마음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라, 라르 팀 또. 네, 열심히 하시고요. 음. 오늘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요. 네네. 네. 네. 다음은, 메인. 자. 안녕하세요. 자, 아? 자, 29군 클랜. 여기는 29군 클랜입니다. 여러분들. 자 <웃음> 시간이 없어서요. 자, 29군 클랜 대장이 누구시죠? 만두님이신가요? 아니요. 저 맞아요. 대장 와이프예요 아니요. 네. 전 대장 와이프예요 아, 그래요. 구, 부부들끼리. 자, 그럼, 에, 그, 만두님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29, 29금 클랜 소개. 29금 아, 클랜은. 저희 소개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29금 클랜이고요 어, 29살 이상의 아줌마와 아저씨들이 모여서, 어, 대환장 파티를 벌이는 그런 클랜입니다. 음, 대환장 파티. <웃음> <웃음> 아, 대환장 파티. 뭐, 그러면 만두님이 여자분이시고, 혹시 여기, 만두님 보시기에, 열매주기 제일 잘하시는 분, 에이스가 누굴까요, 에이스? 어, 진짜? 에이스. 만두님이에요! <웃음> 만두님! 만두님의 <웃음> 에이스인가요? 어, 네. 저희 팀은,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희는 사실, 1등을 노리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저희끼리 즐기고, 재미를, 어, 재미를 위해, 네, 아마 게임을 진행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자신있는 맵이 어디시죠? 제가 지금 제일 자신 있는 맵을 물어봤거든요 29금 팀의 아, 가장 자신 있는 맵 네. 네. 저희는... 이평집이요 유평집이요 <웃음> <웃음>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더, 오더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페리똥님 어디가 자, 제일 자신 있으세요? 저희 미라마 아, 아, 미라마 네. 29금은 미라마가 자신 있다 하시네요 자2 9클랜 미라마 위쪽인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자기장에 따라 달라질 텐데 비행기랑 운에 맞게 올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자신 있는 건 미라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하시고요 네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늘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존망 좀마, 좀마, 클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지금 안녕하세요. 네 <웃음> 지금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 님 계신가요? 네네 네, 네. 팀장님 잠깐 인터뷰 할 건데 약간 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팀 인터뷰 소개. 네 저희 존망클래는요. 네. <웃음> 어. 네, 네. 아니, 왜? 조금이라도 네, 이제 존망했어요로 네, 네. 네. 네. 이제 발전하려는 그런 팀입니다. 네네. 음, 에 네. <웃음> 네. 그래서 오늘은. 존나 망하지 않고 좀만 망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네, 오늘 제가 다 물어본 질문인데 오늘 어떤 네. 맵이 자신 있으시죠? 저희 그렇게... 에란겔입니다. 에랑겔 아, 에란겔. 다 맵이 다르네요. 미라 음. 에란겔, 미라마는 기대 한번 만해주세요 아, 에란겔 미라마에 안고 가겠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네, 네. 비캔디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제 돈만클래는. 비캔디는 그냥 저희도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들어갈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하시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르테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음. 뭐 시작 전에 약간 인터뷰 같은 거좀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방송도 있고 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웃음> 일단 여기 네, 팀장님 어디 계시죠? 팀장님 아저조 x 입니다네아 반갑,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가, 간단하게 네. 칼테텔 클랜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예 카르텔에는 소모임이라는 에 어플에서 이제 모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지 한세달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한 6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학계도 이렇게 대회에도 같이 나와주시고 즐겁게 플레이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든님한테도 이런 기회 만들어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 전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하게 일단 아 그러면은 저희 네네 네. 말씀, 계속 말씀하시죠. 네 아니 아니 말씀해주세요. 네 아, 진행을 좀 해도 될까 해서 네 그럼 여기 아, 어떤 네 여기 대장님 보시기에 이 10명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에이스 에이스는 에이스. 누구다? 한 번만 아, 정해주시죠 아, 앤티폭스 엔티폭스는네두 <웃음> 번째, <웃음> 마이크 되시나요? 엔티폭스님 마이크 되세요? 네아 그래요?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시고 어, 혹시 오늘 여기 칼테팀의 에이스로서 오늘 어떻게 임할 생각이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또? 어, 그냥 자유롭게 즐겜 플레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 그래요? 자유롭게 즐겜 플레이 해도 우린 자신 있다? 자, <웃음> 어 <야>, 뭐 <그런지.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한 가지 질문 해드릴게요. 이건 다른 팀한테 다 물어볼 질문인데, 어 지금 4개맵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맵 에이스님께 물어볼게요. 아사노. 네. 아사노 게 네. 음, 자신 있는 분들이 많네요. 앞네 네, 앞에 네개팀다 아사노 이 있을까? <웃음> 아닙니다. 미라마도 있고 에란갈도 <웃음> 있어요. 시제 위치에 따라서. 아 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오늘 재밌게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음. 저희 마지막 한마디 있는데 네네 선생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리해 주시죠 대장님 <웃음> <웃음> 정리해 주세요 네 하나 둘셋카르테르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하시고또 공지사항으로 시작할 때 말씀 드릴게요 네알겠습이다자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래입니다 네네 잘 안녕하세요 잘 자, 방구석클랜 네, 이렇게 찾아왔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다 오셨나요? 네. 방구석 분들 다 네, 오셨나요? 네 저희는 지금 다 대기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혹시 클랜장 분 어디 계시죠? 클랜장님 혹시 마이크 되시면? 아, 제가 지금, 네. 네. 이렇게 소개 한번. 네. 클랜 네.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방구석 클레, 그 배그 클랜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도 뭐, 일단은 기존 30대 이상 클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8세 이상으로 돼서 저희가 뭐침목도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빡게임 위주보다는 그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네. 이렇게 좀 교류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레래아 네... 잘 <웃음> <웃음> 아네. <웃음> 어 좋네요 자 그러면은 대장님 모시기에 이열분 네. 중에 가장 잘하시는 분이 사람은 우리 팀이 아. 제일 잘한다 어, 어느 분이시죠? 네. 아 그래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해? 어.. 아, 내가 에이스다 아 예. 아, 당연히 에이스죠 말이 뭐합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제가 아 다른 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플랜장님 네, 에이스다 네 여자를 잘 꼬셔요 아 그래요? 아, 인정, 못하면, 인정 못하면 다 짠가야죠 응다 음. 짠가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건 다른 팀한테 다 물어본 질문인데 어떤 맵이 네개맵 네 중에 어느 맵이 가장 자신 있으시죠? 저희는 솔직히 싸놓걸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이런배틀리러일 네, 라인보다 미로 자신 있는데 그렇다고 뭐큰 맵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 모든 맵이 다 자신, 자신 있다. 아 당연하죠. 이야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자신감이 많으시네요. 아 노박고면 노박.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하시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아네네 아, 네, 오늘 아, 진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또. 가지고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또 게임하면서 재밌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계속하게요 아, 네. 네. 마,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려고 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돼 안돼. 안이 안돼. 이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 안돼. 안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네, NCNS 네, 클랜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혹시 아, 네. 네 클랜장님 어디 계시죠, 클랜장님? 네, 저입니다. 네, 네. 혹시 간단하게 클랜 한번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아, 한번. 저희 노컷뉴스라는 그 클랜인데요. 네, 네. <웃음> 그래서 이제 줄임말로 NCNS 노컷 노커, 노컷이 이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사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제 게임하면서 서로 즐기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클랜명을 정했습니다. 음, 네네. 네. 네, 오늘 일단 참여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일단, 자, 대장님 보시기에 이거 다 질문 드린 건데, 대장님이 보시기에 10명 중에 가장 잘하는 인원. 아, 누구까요 저희는 다 잘합니다. <웃음> 네. 자, 대장님이 제일 잘하나요? 어,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어떠세요? 제가 제일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이제 모인 그 인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대장님 보시기에 우리은 네개맵 중에 어디가 자신 있다 하나만 집어 주시죠. 아 저희는 산옥 맵을 좀 많이 하는 그 클랜이라 네네 산옥에는좀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그네개맵할맵맵뭐할거 없이 다뭐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뭐다 자신이 있습니다. 다들 <웃음> 모든 맵이 사옥이 자신있다고 하시네요. 다들 자 오늘 어 1회차 클랜 커스텀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처음 하는 만큼 다들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진행한 룰은 어 스폰 3배 이외에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규정은 없고 어 공식 배틀그라운드 룰이랑 같고요. 총 맵은 에란겔, 미라마, 그리고 비캔디 산옥, 이순으로 4개 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에란겔, 미라마, 그리고 비캔디 산옥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해설로 와주신 칸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예 반갑습니다. <웃음> 네. 저는 현재 29금 채널에서 예능 커스텀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라르님께서 진행하시는 커스텀 어.. 같이 진행하자고 요청이 오셔가지고요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설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아.. 네.. 재밌게맞하네요 <웃음> 네.. <웃음> 아.. 오늘 이렇게 하는 만큼 재미게 해보고요 이게 1회차 방송이니까 네. 아.. 네.. 네. 말씀드린 순간 다 오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럼.. 그러면... 아.. 진짜 참여를 하셨고 라르님 팀 쪽은 한 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네네.. 할까요? 아홉 분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한 시작해 볼까요 예, 35분 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라르 님께서 진행하시는 플랜 커스텀 배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에랑기 1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예.